제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느낀 주식으로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초보도 많고 중고수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식에서 고수라고 수익이 많이 나고 초보라고 손실만 본다는 법칙은 없습니다만 일단 주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고수분들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보분들은 애널이나 지인들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 의존해서 매수하고 매도합니다. 하루 등락에 1회 1비를 아주 잘한다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수분들이라도 자기만의 기법이 없고 귀가 얇은 매매를 한다면 손실은 초보분들보다 더욱 커집니다. 초보라도 자기만의 기법과 결단력만으로 꾸준한 매매를 한다면 고수 이상의 수익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식은 한마디로 자기만의 기법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급등주 우량주 테마주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에 게임에 승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1. 매스컴을 이용하되 동물적인 감각이 빨라야 한다. 예를 들면 새 정부가 국내 원자력 발전 수출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뉴스가 뜨면 바로 원자력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는 능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2. 계좌에 돈이 있어도 원칙적인 매매를 해야 한다 하락장이거나 불안정한 시점에 단기 수익을 보고 매도 후 현금 보유가 늘었다고 다시 수익을 볼수 있다는 환상에 무조건 매수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지 못한다면 수익보다는 손절 할 확률이 크다 주식 현금 비중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3. 매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종지수가 21선 이탈하는 장대음봉 출연이거나 종목이 21선 이탈시는 무조건 매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무조건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매른 반등주겠지 하는 환상은 금물이다. 급등주와 개별주는 단기, 중기를 확실하게 정하고 난후 매매하라. 단기인데 물려서 중기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4. 매매기법에 도달했다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매매에 임하라. 입평선, 추세, 낙폭과대, 테마상승 등 내가 정한 매매기법에 도달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하락장에서도 무서워 말고 매매에 임하라. 하락장이라고 무서워 망설이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감이 점점 사라질 뿐 아니라 매매원칙이 깨져버린다. 한번 깨진 마인드를 추스리는 건 거의 불가하다. 5. 기다려라. 매매를 많이 한다고 수익을 많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잦은 매매는 증권사만 배불리게 된다. 왔다 싶을 때 강한 베팅을 한다. 다만 자신만의 매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왔다라는 신호가 오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주식은 인내심 싸움이다. 6. 작은 수익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에이 이제 달랑 7% 수익이 있네 라거나 엄청 물려 본전까지 왔는데 더 상승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접어라. 마이너스 30% 이상 빠져 본전까지 올라왔다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다. 더 가겠지 하는 환상은 여기서 버려야 한다. 물론 수급이 강하다면 단기적으로 더 가겠지만 그럴 확률은 적다. 본전가에 오면 감사합니다 라고 매도하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안정된 매매를 할수 있다. 7. 보유종목 관리가 우선이다. 이번 하락장에서 물려 손실이 큰 분들이 70% 가까이라고 들었다. 반등을 줬지만 마이너스를 벗어난 종목은 몇몇 분이다. 즉 아직도 손실이 크다는 얘기다. 손실이 크니 그냥 들고 가고 여유의 현금으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려고 들어가다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는 화를 종종 당한다. 절대 다른 종목에 한눈 팔지 마라. 내 종목만 잘 관리해도 반등시 수익을 충분히 보고 빠져나올 수 있다. 팔 물타기 기법을 공부해라. 보유주 물타기를 잘만 하면 손실은 커녕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올 수 있다. 단 무량 줄어야 한다. 하락장에서 반등시 보유 종목 물타기만 잘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 물타기 기법을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물타기는 오히려 죽음이다 비중이 30% 이상 넘는다면 물타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후 물타기를 해야 하는데 빠진다고 물타기 하면 더 위험하다 지지를 충분히 하는지 지지 구간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는지 수급은 문제없는지 확인 후 물타기를 해야 한다 9. 상담하지 마라. 애널들에게나 어디든지 상담한다고 뇌종목이 잘 가거나 더큰 수익을 주지 않는다.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나만의 원칙을 준수하고 종목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분명 마음이 더 편해지고 안정된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신도 모르는 주식을 애널들이라고 알소냐라고 무시해라. 나만의 실력 그것을 더믿더라 그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뿐이다. 동량비로 얻는 수익은 내 것이 아니다. 10. 남을 믿지 마라. 1천으로 5억을 벌었니? 1억으로 10억을 단기간 벌었니? 하는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마라. 큰 꿈을 가지고 하되 그것을 믿지 마라. 믿는 건내 실력과 계좌뿐이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라. 말로 번건 번개. 아니요. 오히려 마음과 자신을 잃은 것이다. 번건 오직 내 실력이요 계좌가 증명할 뿐이지. 타인의 새치여가 아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터득하라. 계좌에서 수익을 인출하기 전에는 수익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고 겸손해져라. 이상 초보가 초보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실전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웠다면 한번더 다짐하시고 모르고 계셨다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됐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원칙을 준수한다면 손실은 작고 수익은 커질 것이라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요즘 시장이 무척 어려운데 힘내시고 어떻게 해서든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나온 나날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한 시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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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준비와 생활하는데 없어도 되는 금액으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